안녕하세요. 별난카페 입니다. 오늘은 로또 1024회 대분류 특이 패턴입니다. 1024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오늘은 대분류 특이 패턴, 아, 목요일날은 네이스 중 이래서 이수를 올릴 계획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1024회 대분류입니다. 1그룹, 2그룹, 3그룹 어, 3개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1그룹은 어, 필터 범위가 1에서 5구요 2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이 어, 3그룹이 현재 3연멸 중이죠 이제 뒤에서 바로 복귀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은 어, 그래서 이, 이거는 3그룹은 어, 이번 주에는 필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어, 그 복귀 자료하고 같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1그룹을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은요, 2월수와 2월수로 나눕니다. 어, 2그룹은 어, 3개 그룹으로 나누면은요,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우선, 어, 개수가 작은 것서부터 어, 확인하시는 게 좋겠어요. 2중복이 한 수밖에 안 되니까, 22가 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어, 아니면 없으면 이제 3중복, 없으면 기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2중복과 3중복을 합치면 아, 여기가 아, 1에서 3수는 출하는, 출하는데 여기는 아, 2중복과 3중복이 아, 전멸하는 경우도 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출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 여기가 일반적으로 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삼중복은 다시 세개 그룹을 나누면은요, 어, 이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삼중복이 개수가 많으니까, 이중복, 기타, 아, 삼중복, 이러한 순서로 이렇게 보시면, 아,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삼중복이, 어, 아, 삼그룹이, 현재 3연멸 중이라서, 어, 복귀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었죠? 어, 복귀자료 3그룹의 복귀자료는 어, 그 이렇습니다. 어, 현재 3연멸 중이죠. 3연멸이에요. 어, 이거를 제가 그 지난 회차에 적어도 5년 이상은 되는 복귀자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제가 이걸 어, 자료를 만들면서 이거 다시 전부 확인해봤더니 어, 10년이 되는 자료네요. 10년 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복귀가 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 신빈도는 어, 신빙도는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어약 10여 년 동안에 어, 3연멸이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어, 지난해 차에 2연멸이라서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전멸을 해서 3연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기록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100% 필출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로또는 늘 새로운 기록을 써가기 때문에 이게 4연멸로 넘어갈 수 있죠 이게 약 10여 년 동안 복귀한 자료라고 해도 그래도 또 새로운 기록을 써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어, 3연별 중이라서 어, 출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져 있는데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어, 이 3그룹 이거는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라 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3이 출할 수 있는지 보시고 12, 27 어, 여기에도 없으면 3중북에서한수 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자, 적은 수부터 이 개수가 적은 것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좀 편하실 거고 이게 총 합쳐서 8 아, 수니까 아, 지금 현재 아, 여러분들이 가지, 각자 가지고 계시는 아, 제외 수 제외수, 제외 수를 섞어내고 보면 아, 줄어, 아, 개수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봐줘요. 8 아, 개밖에 안 되니까요. 또 지금 현재 주초이니까 이제. 주중 어, 진행하면서 이제 이렇게 속관해도 되실 것 같고요. 어, 나름대로 어, 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어, 특이 패턴입니다. 어, 지난 2차에 흐름을 이어온 그룹만 가지고 나왔어요. 자꾸 여러 개 가지고 나오면 또 지금 새로운 그룹을 가져올까라고 망설이다가 지금 요거 한 개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세수예요 어, 개수, 어, 가 이제 적죠. 여기는 대상수가 3, 27, 28인데요. 한번 나오면, 한번 죽고, 또 나오고, 죽고, 이렇게 퐁당, 퐁당, 현재 7은속 중입니다. 아, 이번 주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멸을 하면, 아,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아, 3주 차 제가 보여드리고 있나요? 계속 지금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이번 2차에도 출을 해서 흐름을 이어갈지 이건 실수밖에안 돼요 일반적으로 네수일때 최대 13연속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실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 여기서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출할 수 있는 수가 있는지 보시고 없으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유튜브 방송은 로또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필출 삼수크롭. 어, 필출 삼수크롭이, 어, 최근 들어서, 어, 그 적, 어,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어, 여기 자료도 참고하실 분은요, 어, 화면 아래에, 어, 필출 삼수크롭 바로 가기. 어,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필출 삼수크롭 바로 가기. 화면 아래에 있죠? 어,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로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